물출? 호들갑 떨때? 아... 호들갑이 뭐지? 벌레모가... 모르겠... 미도! 미도가 이렇게 왔어요! 와! 공주 미도가 헹쳐졌어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음... 제가 마음이 없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관심 표현을 하면 뭐든지 부담이 돼요 부담스러운 남자 아, 셔피디? <웃음> <웃음> 왜 그래? 왜 그래? 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남자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미도 씨가 겪어봤던 걸 토대로 한번 이걸 맞춰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배울 수 있겠죠. 아 저렇게 하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구나. 아 좋아요 좋아요. 한번 피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요? 과한 스킨십 반 존대? 계속 반이 쳐다보기? 농다 사줄 때?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올 때? 연락을 너무 많이 할 때? 존다. 아. 진짜? 지도 때도 없이 연락할 때? 아. 이거 어떤가요? 공감하시나요 뭐해? 먹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왜내 카톡 안봐 이런 건가? 왜 카톡 안 봐? 촬영하는데 답장 못해? 응. 혼자 삐져 있고 갑자기. 난난 촬영 끝나 있는데 혼자. <웃음> 혼자. 나리 없어서? 어 맞아. 개삐져 있어. 혼자 스토리 써 응. 막. 근데 저도 부끄럽지만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저도. 진짜요? 네 표현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아유.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끗 차이가. 맞아요 맞아요. 음. 옛날에 한4 개월 정도 안 읽은 적 있어요. 근데도 꾸준히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축하해. 별거다 축하해. 요 그냥 어떻게든 한 만나 보려고 축한다고 하 하면 답장하면 또 답장하고 밥이나 먹을까 이렇게 하려고. 아썸 타고 사귀기 직전이라면 모를까 음. 너무 연락을 많이 하면 지겨워요. 맞아 맞아 맞아. 벌써 맞아. 지겨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다음 곡 가볼까요? 좀 짧네요. 선물을 많이 해줄 때? 애교 부릴 때? <웃음> 오빠. 오빠가? <웃음> 오빠가 뭐 해줄게. 네, 오빠병 환자 진짜 개 싫어합니다. 야, 오빠가 밥 사줄게. 오빠만 믿고 따라와. 오빠가 드라이버 해준다. 오빠랑 게임을 카하러 가자. <웃음> 오빠 맞아요? <웃음> 아 근데 저주변 오빠 무쇠 좀 있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오빠라고 해줘요 그냥 아, 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오빠 무쇠들은 보통 자존심이 세가지고 아... 야 라고 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저도 사실 눈나병 환자였어요 누나 해줄게 누나가 사줄게 뭐 해줄까? 응 해줘 뭐의미야 니가 <웃음> 네, <그게> 얘기야? <웃음> 내가 저번에 그 오빠 무쇠랑 전화를 했는데 오빠 무세가한 문장에 오빠를 몇 번이나 할까 궁금한 거야 어. 근데 진짜 세길를 하더라고 아 유진아 오빠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니까 제오빠만 믿고 따라와 그 오빠를 무슨 뭐세 번이나 해요 <웃음> 아니, 근데 제가 오빠 병 환자를 제 주변에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번 봤어요 뭐만 하면 유진아 안녕? 오빠가 이렇게부터 시가하는 거야 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몰랐어 그럼 오빠였어 어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여성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 어제는 이거 했다. 삼신 귀여운데?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음. 귀엽잖아요. 약간 음. 그런 거 같아. 뭔지 이래세요 오빠는 널 책임질 거야. 이런 거 아닐까요? 어 더러워. 넘길게요. <웃음> 아니 왜요? 그만해. 민 돈은 해봐. 어? 해봐. <웃음> 왜 갑자기 그렇게 되냐고? 이 돈은 배가 오빠예요. <웃음> <웃음> 어때요 여러분? 최마테 스킨십 그만해라. <웃음> 아니, 저번에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도 아 그런가요? 하면서 바로 다시 쓰는 거 봤어요 그거는 병이에요 진짜 그냥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지 무의식 속에 나오는 말들인 거지 안타깝네요 아니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음. 이거 너무 다졌으면 은좀 고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어, 이름이 오빠라면 이해합니다 김오빠 <웃음> 다음 걸로 가보죠집 데려다줄 때? 반존대? 애교 부릴 때? 물음표 살인마? 어? 뒷말 따라하기! 뒷말 따라할 때 여... 뒷말 따라할 때? 옛날에, 옛날에 유행이었다? <웃음> 옛날에 여자들이 설레는 멘트로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유행했거든요. 이게. 유행했거든요, 아, 저... 어, 졷? 저? 저좀 짜증 날것 같아요. 짜증 날것 같아요. 형, 너랑 이하 싫어. 싫어? <웃음> 아니, 왜 때려! <웃음> 엄마가 순두부찌개 끓여줘가지고 순두부찌개 먹었어. 아, 순두부찌개 먹었어? 음. 저녁에 뭐 먹으려고? 치킨 먹을까 고민 중이야. 아, 고민 중이야? <웃음>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웃음> 그 유명한 카톡 짤도 있어요. 뭐 했는데, 했는데, 계속 따라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공포감을 느낀 거야. 응. 왜 화를 내세요 <웃음> 아 그냥 열받아요. 놀리는 것 같아요. 작당히 하세요. 작당히. 그런데 뭐이정도까지 괜찮죠. 모든 걸다 이렇게 한다. 그럼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한 번이 좋아요. 아 맞아 맞아. 텐션 올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아좀 기분 안좋은게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딱이 정도가 딱 좋아. 그럼 딱 텐션 딱 올려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가 제일 좋다. 네, 너무 반복하면 화난 줄 알아요. <웃음> 자 넘어가죠. 좀 기네요. 허세 부릴 때 가식적일 때 카톡 장문으로 보낼 때 정답 우와 <웃음> 뭐야 너왜 그거 왜 부담이야? 이 사람이랑 너무 깊은 관계가 아닌데 이렇게 장문으로 보내면 부담스럽죠. 어 그쵸? 나는 아직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뭘 벌써부터 나에게 모든 걸다 보여주고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좋을 수 있어요. 호불호 아주 강하게 갈리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난 오늘 너를 만나 가지고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인생 최고의 경험이경이었다곱 파기 100 100일 동안 계속. 그냥 전화로 하면은 끝날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장문을 보낸 사람 감성적이지. 그 다음 날 아침 에 봤어. 음. 잘 잤어? 라고 하면 삐진다고. 음... 똑같이 장문을 보내줘야 돼. 약간 그런 느낌. 있어. 부담이네 진짜. 아 어, 그러네. 어, 부담감이 돼. 두세줄 정도는 뭐몸에서 좋았고 아 좋지. 그렇게 해서 고마워했었는데 다섯 줄 이상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가끔 받으면 좋죠. 그렇죠? 나도 감동받고. 근데 이제 맨날 그러면 은 자주 하면 음. 부담이지. 다음 그러니까... 걸로 넘어가죠. 너무너무 꾸미고 나왔을 때? 밥을 살공기 먹을 때. 지 혼자 살공기 먹어 앞에서. 어빠져 그만 먹어. 배고파. <웃음> 아 너무 싫어요. 노출 많은 옷 입는다고 뭐라 할 때? 지가 멋있는줄알 때? 어, 잘생긴 척할 때? 그 정도 나는 잘생긴 척할 때! 그 아닌데, 때. 그 아닌데 어! 아닌데. 괜히 그냥, 아, 막,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시계 이렇게 막, 만 지고, 막, 괜히 이렇게 괜히 고민,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있는데. 거울 보면서 브랜나 정리. 남자 당시이개 많음. 공대 가면 진짜 막. 자기애가 넘쳐나서 어나 잘생겼지? 뭐 멋지지? 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막 남을 아나제뭐 100억도 안 만나. 아! 어. 아니면 월평. 뭐아 너무 아쉬운데? 아너너코 어. 너 성형하면 좀잘생겼을것 같은데? 어. 내코 봐봐. 어떤 차이지를 확알겠는아 어,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애가 넘치는 건 좋은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좀 어. 코만 잘생겨도 잘생긴 줄 알고 눈만 잘생겼는데 잘생긴 줄 알고 입만 잘생겼는데 잘생긴 줄 아는 사람 많거든요 음, 그 조화가 뭐, 있어야 되는데 뭐자기 잘생긴 척 한다는데 자기 자유 좀뭐 이해합니다 잘생기고 싶은 마음 저도 그렇거든요 근 잘생긴 척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 근데 요새 마스크 써가지고 좀 많이 줄을 줄않았을까요자 다음 꼴로 넘어가죠 모닝콜 해달라고 부탁할 때? 낙 시간 다르는데 자기 머리 이상하다고 한 시간 늦을 때? 밥 사주고 생색낼 때? 갑자기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정작 이게 진짜 부담되는 행동이 맞는 게 쌩얼일 때그 쌩얼도 사람당 <웃음> 쌩얼이 아니고 머리도 안 감고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뭐 이럴 때 찾아오면 이제 힘들죠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기에도 좀 에바 세바가 아닌가 갑자기 집에 와서 약 정도 걸어주고 회장을 한다거나 그 정도는 엄청난 감동이지만 즉 나와 내려와 하면 이제 거의 한 시간 기다릴 가고 하시고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차라리 30분 전에 유진 지금 뭐 해? 나 지금 집에서 혼자 게임해 어 그러면 나 30분 뒤에 너네 집도착하 그때 나올 수 있어?라고 응. 물어보면 학생데 갑자기 누가 와달래?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다리게 하는 것도 미안해. 응, 맞아 맞아. 이 여기서 센스가 갈리죠. 맞아요. 에이. 완전 센스 차이. 자 그다음. 자기의 결핍을 무기로 삼을 때. 정답 차 온다고 관 어깨에 주물럭 주물럭 걸 때. <웃음> 자기 자랑을 많이 할때 과잉 칭찬할 때 너무 높임말을 쓸때 영어 섞었을 때 정답 진짜 아 별것도 아닌데 영어 섞었을 때 있어요 허세라고 느낀 적은 없지만 진짜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더 많이 섞어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차이해봐 약간 이런 아 이런 느낌으로 아제 친구가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유학파시래요 근데 뭐뭐 하면은 막고양이 지나는 아우 oh, 써 so 키리 막 이랬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한3 개월 갔다 왔 <웃음> <웃음> 주변에 한국말을 잠깐 까먹어서 영어로 해도 되냐고 하면서 어 yesterday play game 했는데 <웃음> 어 진짜 너무 킹받는데 many enemy가 있었어 <웃음> 그래서 슬립 조금 밖에 못 했어 어. 그러니까 영어를 섞어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굳이 한글로 해도 될 단어들을 바꾸는 경우가 몇개 있어요 너무 외국에 오래 살았다거나 해서 영어가 조금 더 편한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이거 진짜 어. 교포면 그럴 수 있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공부할 때 일본어 생각나고 한국어가 생각 안날때 경우가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인거어죠 자, 넘어죠 차로 맨날 데려다주고 데리러 갈때팔물출 호들갑 떨때? 호들갑이 아. 뭐지? 벌레 보고. 치지나요? 미미가 이렇게 왔어! 와! 공주 비도가 생차졌어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왜왜왜 <웃음> 어, 꿇으세요? 왜, 왜, 왜 저... <웃음> 이게 고달가 말이야? 가면 네가 움직여! 내가 물 떠올게! 아 근데 저 이거 마냥 기쁘기만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이거 호들갑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 이 있으면 좀 호들갑 좀 심했을 었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못 숨겼거든요. 막 손만 잡아도 막 이러고 아니 저도 호들갑, 호들갑 심할 때 보고 정녁이 생각나게 됐 그리고 심한 애들이 있어요. 뜨거운 거 만약에 먹다가 네. 흘렸으면. 잠깐 만 괜찮아, 괜찮아? 야, 내가 밴드 가져올게. 어떻게 어떻게? 저희 모습을 보는 거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내가 할게. 항상 막 갖고 오고. 나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어, 나 빨대가 없다. 네.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아, 잠깐 내가 갖고 올게. 아, 뭐 내가 갖고 올게? 이래 아,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엄청 많. 내가 갔다 올게. <웃음> 하지마!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안 된다. 어. 뭐 약간 싫은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준다고 생각하면 을 좋지만 아, 그까 그러니까 오빠 왜 그래, 굳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할때좀 진정시켜주고 싶다. 어. 좀 괜히 좀 같이 쪽팔리고 어. 뭔지 알것 같아요. 응. 호들갑심 할때 네. 자, 다음. 깽이 때줄 때? 때. 새우까 줄 때? 자기 과시 할 때? 정답! 어. 아, 자기 자랑 할 때? 어. 아, 발이 무겁다. 아, 시계 막가 아, 발이 무겁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아, 어, 어, 비싼 신발 딱. 반지 비싼 거 딱. 목걸이 비싼 거 아까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나 이거 시계 샀잖아. 이거 이번에 500만 원 주고 샀어.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얼마 안 해. 이거 뭐너 하나 사줘? 이러면서 나 사줘. 이런 거 뭔지 알죠? 아 <웃음> 알아요 알아요. 근데 진짜 자랑도 자랑같이 안할수 있어요. 티안 나게 자랑하면 돼요. 신 나게 자랑하는 거 괜찮은데 이제 명품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은은하게 자랑을 해야 더 멋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시계를 봤는데 존나 비싼 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차를 보니까 막 벤틀리 막 이래 봐. 개멋있다 요 근데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 소비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랑을 막 하면 받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약간 은은하게 알아보는 거는 멋있다 생각하거든? 근데 막 촥촥 하면은 내가 뭘 줘도 만족하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 아닐까? 마지막이에요. 섣부른 판단의 고백? 그냥 너무 잘생겼을 때? 정어 진짜요? 오. 자기가 잘생긴 걸알때 부담스럽습니다. 어 근데 어떤 느낌이 부담스러운 거지? 그냥 잘생긴 게 부담되는 건가? 그냥 아니 잘생긴 건 당연히 좋은 건데 자기가 잘생긴 걸 알고 하는 행동들이 조금 꼴보기 싫어요. 자기가 이거 하면 좀 설릴 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데 머리를 싹 넘기면서 턱을 탁 해. 그치가 잘생긴 줄 아는 거지.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 아. 그리고 일부러 운전할 때뭐신는 어. 아, 척. 아, 저 이게 왜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얼굴 잘생긴 거 잘생긴 걸 알아야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잘생긴 사람이랑 만나서 부담스러운 게 아닐까? 음... 그럴 수 있어. 어. 이 잘생긴 사람을 만날 게안 되는데 만난 것 같다. 그런 건가? 자존감 깎이기 딱 좋죠. 다른 여자가 뺏어갈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다. 뺏길까 봐 부담이 있고 얘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해도 난 얘를 떠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담스러울기도 하고 아, 그걸 이해한다. 어. 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남자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하면 돼요 네. 뭐 이성을 만난다고 해서 동성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친구와 사람들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지 내가 잘 보이고 싶고 사귀어 보고 싶고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게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좀 호감 을 보이는 것 같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 전에 밑밥을 너무 깔아놓으면 이렇게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 유진지구이 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남자 행동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 이걸 보시면서 내가 혹시 그러진 않았는지 근데도 모르겠다?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으면 내가 호구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쯤은 두눈 질끈 감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간 상대방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시고 이제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섣불리 행동하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네, 유진이 반응 보셨죠? 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남자 행동 알아보기 세 성공! 부담 높! 노 부담! 높. 저리가! 저리가! 멈춰! 멈춰! 자, 여러분. 네? 이제... 네, 네. 유진 씨. 네! 부담스러운 남자 있어요? 부담스러운 남자야? 응. 음. 양정훈? 아, 저 정훈이 너무 좋아. 오 진짜.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웃음> <웃음> 아니, 어디로 뽑하는데 <뽀뽀하는> 뽑아 빨리 <웃음> 빨아들인것 같은데요. <웃음> 부담스러운 남자. 와, 아, 어. 선피디? <웃음> <웃음>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내가 너가, 너가 어떤 걸 부담스러워하는지 알겠어. 나는 <웃음> 나는 가끔씩 어. 선생님, 어떻게 결혼했나 싶어. <웃음> 미친, 미쳤다. 이 토크 미쳤다. 아, 그래? 아, 나는, 나는, 나는 가끔씩 알겠던데, 이유를. 아, 진짜? 어, 반대로. 아, 나는 그게 너무 음. 그 계산된 행동이라는 게 보여서. 아, 진짜? 그러니까 어. 이게 너처럼 자연스럽게 뭐, 어, 야, 잠깐만, 이런 거 말고, 어? 임유진 지금 커피 흘렸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 달달해 보이겠지? 괜찮아? 약간 이런 <웃음> 이런 느낌이어서 싫어. 아 근데 나나좀알것 아, 같아. 어, 아, 알것 같아. 너, 아까 너그 손페리님 너를 대했을 때그 어. 너가 느끼는 걸알것 같아. 어, 어, 어. 음, 개웃기네. 깊기, <웃음>